반으로 어. 잘라드릴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와, 얼마나 운동했으면 햄버거를 반으로 갈라? <웃음> 자. 버거킹. 맘스터치. 역시 햄버건 버거킹 아니겠습니까? 버거킹 인 정. 그리고 맘스터치. 맘스터치 요즘 개버터치 됐어요. 맘스터치에서 치킨 버거가 잘안내고 이상한 치킨이 아닌 버거를 많이 내더라고 보여줘. 감잃었네. 네, 감을 잃었죠. 롯데리아 맥날 버거킹. 와하! 맥 맥상에 스파이시 사... 그거. 상하이 어, 상하이 스파이시. 그것도 난 퍽퍽해서 싫어. 그게 퍽퍽해? 어. 넌뭐 먹었던 거야? <웃음> 하나도 안 퍽퍽해 그거! 그래? 퍽퍽하고 그냥너 턱이 게으른 거야 <웃음> 그래서 유진이가 매긴 순위는 사실상 좀 논란이 된다 2021년에 상반기에 최고의 논란이 될수 있어 오늘 만우절이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웃음>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발 당신 <웃음> 댄스 계정에도 나온다니까요? 아니 난 롯데리아가 최고야 맥도날드 빅맥송에다가 춤춰주세요 뭐 이런 거 나와요 <웃음> 안 돼요 이거 음, 음, 솔직하게 해주, 해주셔야 돼요 이게 13년 만에 재출시한 PC 버거라고 해요. 더블 필레오 PC랑 그냥 필레오 아. PC예요. 야 이거 근데 딱 생선가스 느낌이네. 싱글을 보시면요. 빵밖에 없어요. 안에 뭐가 들런는지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포춘 쿠키 같아요. 열면 뭐가 있는지 알수 있겠죠. 오늘의 운세. 띠링띠링. 어! 생선가스였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다음 게더 모르세요. 자 이거 패티가 있고요. 이생선이랑 어울리는 건 뭐겠어요. 마요네즈 기반에 피클 갈아냈던 거타라타르라고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치즈 치즈 개떡만큼도있어요 <웃음> 치즈가 무슨 <웃음> 이어기에 들어가 있나요. 원가 절감했다고 할수 있겠죠. 얼마예요 이거 네, 3,500원입니다. 3,500원이면 불고기보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500원이면 진짜 욕할, 욕할 것같아 <웃음> 근데 야채가 하나도 없어. 이거 싫어하겠다. 반을 어. 잘라드릴까요? 어네 좋아요. <웃음> 와 얼마나 운동을 했으면 흰 복으로 반으로 갈라? <웃음> 자 먹어볼게요. 이거 13년 만에 출시된 거라고요? 재출시예요? 왜 재출시했대요? 생선이 안 느껴지고 빵이 세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치즈버거 같은 근데 고기맛이 없어서 너무 밋밋하고 중간중간에 생선가스 맛이 나는데 빵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약간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는 느낌인데 응. 음. 집에서 만들었는데 아 역시 햄버거는 밖에서 사서 먹어야겠구나 약간 이런 <웃음> 교훈을 줄수 있는 내가 만든 것 같은 느낌 음. 약간 맛이 잘안 느껴지는데 맛이 안 강한데 맛이 좀 약하지 않아 진짜 졸라맛없다 맛의 분포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빵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빵의 고소함은 남아있는데 이 생선을 씹는 식감이 안 느껴져요 식감이 너무 수머치로 푹신푹신해요 입술을 깨무는 느낌? 그럼 치즈도 향이 별로 안 나고 피클에 약간 상큼함이 좀 남아있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딱 먹고 남은 거는 생선의 비릿한 향 이게 지금 같탄 거거든요 따뜻한 거란 말이야 그럼 있는 튀김이 약간 바삭한 그런 게 있잖아 음. 그럼 없음 미리 튀겨놓은 것거 같아요 이어타일 특징을 거부할 수 없다 돈 주고 사먹을 거야? 안 먹지 어. 누가 사주면 이거 사주면 먹을 거야? 이거만 먹어야 돼. 근데 사줄게. 음. 이건 먹지 아, 이건 진짜 내가 만들어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진짜 음. 이런 느낌 아니 이거 왜 다시 냈는지 모르겠어 음. 사연이 신메뉴를 내지 그러면 더블을 먹어볼게요 응. 얘는 생선가스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아, 튀김 아무 맛도 안나 튀김만 먹으면 명태 전딱그맛이 응. 아. <웃음> 동네에 전집이 없다 근데 명태 <웃음> 전 먹고 싶다 그럼 이거 먹으면 될것 같네요 은은하게 비린내가 자꾸 올라와 추석에 집에가 그맛이 근데 나는 솔직히 음. 이거 생선카스만 빼서 반찬으로 그냥 밥이랑 먹고 싶어 그렇게도 먹을 수 있겠네, 이거 시켜서 <웃음> 난 추석에 집에 내려가면 생선 전만 먹는다, 추천 간장도 안 찍어 먹는다, 추천 네. 싱글은 패티 맛도 안 나고 더블은 패티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게 너무 비려요 <웃음> 그냥 양배추 하나 정도는 있으면 괜찮을 것같습니 네, 너무 느끼하다 이 상큼함이 너무 부족해요. 피클을 갈지 않고 피클을 4개 넣던가 아니면 칠리 계열의 소스를 넣었으면 조금 더 조합이 좋았을 것 같다. 그냥 이대로 먹으면 너무 느끼한 맛없는 생선 버거가 되어버렸어요. 아, 너무 느끼해. 입에서 비린내 나. 어떡해. 심지어 코감기 걸렸는데도 어. 비린내가 난대요. 못 먹겠어요. 이거 먹고 상대방이랑 대화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응. 불닭 가져왔어요. 불닭 넣으니까 어때요? 음불닭만밖에안 나요. 너무 맛있다. 매운 소스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피쉬앤칩스의 피쉬 먹는 맛이에요 영국의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하죠? 잃어버린 13년이었던 걸로 다른 메뉴를 차라리 냈던 게 좋았을 듯 싶네요 맥도날드님들 아또 제가 또한때몸 담았던 음. 또 기획.. 어, 사례인데그회사긴 하지만 아 이거는 아닌 걸로 유감입니다 네. 자 유감을 표하자 오늘은 오늘까지! 아, 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알바생님, 제대로 좀 접읍시다. 야, 근데 너 알바하고 치고 되게 못 접는다. 나 카운터만 했어. 아, 그래? <웃음> 아, 카운터만 했어. 아, 그러네. 음. 음. 아, 이거 나가겠다. <웃음> 아, 문학, 문, 문학 경기장 근처에 그 맥도날드거든요. 아, 잠깐, 코감이 걸려, 됐지? 어. 아, 그럼 목표 안 켜. 아, 목상, 아 목상. 그래 어, 미안해? 아, 괜찮아. 음, 음. 어떻게 널 사랑하게, 아, 어떻게 너의 감기를 사랑하겠어? 감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아직. <웃음> 이거는 이따 음식 먹자. 어떻게 펼쳐. 감기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 아. 화안넣어줘 왜? 아저 노래 못해요 방금 좀귀여웠죠 못해요? 아 못해요 이거 알아? 정, 정조나 이거? 아 그거 안해안해 그럼, 안 해. 안 해. 그럼 하지 마! 이거 몰라? <웃음> 나 뭔지는 알것 같아 제대로 아? 몰라 아, 유진이는 무도를 잘 몰라서 제가 맨날 앞에서 이렇게 광대처럼 해도 너 이것도 몰랐지 이거 너 방탄소년단 때문에 아 때... 그건 알아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때문에 아는 거야 응. 더블이어서 네, 살짝 무거워요? 오케이 오케이 더블이어서 살짝 좀헤비에요 당신은 이렇게 갈라야돼 음료진의 파워레포워져하죠 음료진의 파워레포워져 역시 더블은 과했나 여기 이렇게 묻어있는 치즈 먹는다? 난 먹어 나랑 비슷하네 <웃음> 뚜껑에 있는 아이스크림 묻어있는 것도 먹어야 돼아 무조건